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주식시장을 뭐 뜨겁게 달궜던 종목 역시 또 AI 체포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AI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AI 체포관련주 보시면 월간 사용자수 1억명 도달할 때 걸린 기간을 보시면 구글이 8년, 유튜브 2년 10개월, 인스타 2년 6개월 체포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아, 그래서, 체포시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도달하면서 바로 유료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오픈 AI가, 아, 이월 구동료 20달러, 약 24,000원으로 월 구동료를 지불하고, 어, 이렇게 유료화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브젠이 신규 상장주죠. 네이버 관련주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얘 지분을 6.96%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테크놀로지 솔루션 제공 기업이 이제 오브젠이고 어 그래서 이 네이버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이 관련주 어 잠깐 살펴보시면 어이 그동안 과열되다시피해서 너무 또 실적과 괴리를 벌리면서 올라갔던 종목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뭐 무조건 많이 올라간 놈을 쫓아가기보다는 어, 지금 적당히 조정을 받고 있거나, 안 움직이고 있는, 바닥에서 실적은 좋지만,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더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신테카, 오늘 21%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500억대. 어, 오브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아지죠. 얘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퍼 같은 경우, 뭐, PBR 제일 높습니다. 부채 가장 높습니다. 여기. 어, 그리고 모아 데이터 15% 급등을 했습니다. 얘도 뭐 펀은 786배, 시가총액 1,200억 대. 그래서 1,000억 원대에서 1,200억 2억 원대 수준이 역시 이제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이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가장 좋았죠. 얘는 시가총액 1,400억. 그리고 자이언트 가온 뭐 가온이나 핸디 영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아지는 기업입니다. 얘네들 뭐 6% 이상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영림이 또 가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펄을 가지고 있죠 가오니가 10배 수준입니다 PBR 0.77배 수준 오늘 뭐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죠 가오니 시가총액은 1500억대고 핸디 834억 영림이 뭐퍼 15배 939억 그래서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는 기업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번역기업인 플리토 어, 얘도 오늘 5% 반등을 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죠. 요 놈들은, 어, 뭐, AI, 체포 메타버스, 뭐, 다 걸리죠, 요즘. 어, 뜨는 종목은, 뭐, 거의 다 걸리기 때문에, 어, 흐름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올 초에, 어, 가장, 이제, 좋은 두각을 나타내는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 네이버가 36조, 카카오가 29조, 이제, 30조 때에, 바로, 이제,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다음, 어, 차트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젠, 뭐, 신규 상장주답게, 뭐, 어, 오늘도 상한가를 가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는, 어, 국내 1위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기업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어,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이고, 지금 20일, 200일 선이죠 장기 200일. 이평선이 이 201선을 대량 거래량으로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아 데이터 자이언트 스텝 얘도 이제 201선을 완전히 이제 돌렸죠 그래서 장기 추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AI 체폭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온 미디어 얘도 200일선을 이제 완전히 이제 어, 틀면서 완전히 뚫고 올라갔습니다. 영림이 AI 경영 분석 얘도 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주인턴에 신고가를 쓰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플리토 얘도 이제 전 고점인. 42,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무너졌었기 때문에, 아, 요 가격대에, 어, 과연 이제 도달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어, 뭐, 계속 좋죠. 작년 뭐, 연말부터, 어, 추세적으로 이제 완전히 돌린 모습이고, 지금 200일선을, 어, 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걸 뚫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뭐 마찬가지죠. 네이버나 뭐 같은 흐름을 보이는 카카오 한국전자인증 자회사죠. 자회사가 AI 브레인을 두고 있습니다. 200일선을 완전히 이제 돌리고 5일선만 타고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